진검승부 막차를 했습니다. 지금 슛이 들어가는구나. 아, 겉했다는구나 고생도 많으셨고 이제 시청률만잘 나올 일만 남았습니다. 네.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고생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진검승부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중도 역의 이지현이었습니다. 준도 안녕 잘 봐. 안녕. 조명 왔어 조명 왔어. 조명 왔습니다. 오. 오. 하나 둘 고맙습니다.